의료진의 과실로 태아의 뇌성마비 상태인 제1급장애 재해장애연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 0 0 4가학16703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1년경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였고 소외인은 출생 후 뇌성마비 사지마비형 진단, 뇌병변장애 1급 진단을 각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첫 번째 쟁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고의 부만을 담당하였던 병원의사는 부만 도중 태하의 이상징후가 발견되었으므로 태하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등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제왕경계 수술에 의한 분만을 시도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자연진식 분만을 강행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소외인이 장애분류표상 제1급 그 신체장애를 입게된 사실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과실을 인정받은 사실 따라서 소외인의 뇌성마비로 인한 신체 장애는 분만 담당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약관 별표 2제1분류표 제29항 외과적및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쟁점 소외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재해장애연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재해장애연금은 주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분류표 중 제1,2,3급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20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달리 주피보험자의 생존식까지만 또는 생존을 조건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세 번째 쟁점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소송 1심 판결을 선고받은 2006년 7월 11일경 또는 그 항소심 재판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확정된 2007년 9월 20일경에야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됩니다. 가사 피고 주장에 각 시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때로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소재기 이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주장에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아직 2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4년 3월 11일경 원고에게 원고가 현재 피보험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병원과 의료사고 여부에 대해 소송 중에 있으므로 소송 결과 의료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보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안내해신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확정되고 그 결과 의료진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 시로부터 소멸 시효가 새로이 진행됨으로 그 이전에는 원고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 이전의 어느 시기를 소멸 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는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뢰를 배반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치기에 바라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네번째 쟁점 피고의 기지급 보험금 1500만원 공제항변에 대하여 이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재해장해연금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장의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